못했 작은 방에서 혼자 사투를 벌어야만 했던 1 7살 아들의 이야기를 부모에게 들어봤습니다. 저 솔직히 집에서 누면은 다 찾이에요. 키가 큰가요? 키가 칠십이죠. 칠십이. 72... 네, 이십 나가니까. 어... 최근 레슬링 전국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던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. 좀더 빠른 시점에서 치료를 했으면 분명히 죽을 병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. 미성년자 혼자 집에 머물게 한 상황이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.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왜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아들하고만 대화를 하냐고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. 어떻게 쓰는지요? 네, 이것이 뭐 어디가 기준 그걸 더 찾아보기도 했더라고요. 재택치료 관리를 해준다던 보건소는 거의 연락이 안 됐습니다. 이게...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현재 살아있는 진짜 존재하는 번호인지도